여러분,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오늘은 치킨집에서 피자 시켰지 갈비천왕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굽네치킨의 쉬림프 시카고피자랑 고추바사삭 순살 볼케이노 순살 갈비천왕 순살 갈릭바게트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게 들어있는 빵이에요. 음, 괜찮은데요? 이쪽으로는 딱 반개까지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같요 한개는 좀 배부를 것 같은데 어, 근데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 얘는 여기다가 고추바다닭을 토핑으로 해서 한번 먹어보죠 갈비천왕 가자, 갈비천왕 오늘 제가 또 치즈를 준비했어요 어제 치즈를 잔뜩 사놨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먹어보죠 좋아 생겨도 고추바다닭인데, 치즈가 어울리네. 살면서 콜라 한잔하시죠. 짠,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굽네 피자랑. 치킨들을 먹어봤는데 피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냥 그랬다 19,000원이면 그냥 동네에 있는 다른 피자집에서 시켜먹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드셔보세요 <웃음>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 짠